버리이 오리지널 방코트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품을, 품하고 어깨하고 소매장으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손님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앞에는 좀 괜찮은 듯 해도 소면만 길고 뒤가 이렇게 되고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가 여기 패드가 없어서 여기 뒤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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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소매통이 이렇게 되겠죠 소매암 아무리 커지겠죠 기장은 소매기장은 이만큼 줄일거예요 소매기장은 밑으로 줄이면 은 복잡해요 비죠 이거 뜯어서 옮겨야지 단추 달아야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로 줄일겁니다 위로 줄일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통 버버리 그 바바리 같은 거 보면은 이 박았는데 스태치를 놨는데 안에다가 풀로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펜을 위해서 이렇게 뜯었는데 일단 뜯어가지고 봤는데 풀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풀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거 박았는데 한번 박아가지고 풀칠을 해가지고 박아놓고 붙여가지고 또박아놔보겠습니다 일하게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편의상 일단 뜯었고요. 여기를 잘라내겠습니다. 상동을 줄일 만큼,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만큼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뜯을 필요가 없어요. 뜯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밑에다가, 항상 밑에를 잘 봐야 됩니다. 밑에가 온도에 겹쳐있는데,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박음산에 살짝. 이미리 정도 생각네 그래가지고 1cm로 바꾸면 되겠죠 밑에 뭐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층만큼 여기도 위치해야 되겠죠 1cm는 좀 못되게 그러면 일단 잘라냈으니까, 소매를 띄어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뜯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웃음> 이 왁기를 뜯어내고, 소매를 뜯어냈잖아요. 소매를 뜯어냈으면, 어깨를 재단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양복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물라 집어넣고요. 옆깨선 맞춰주고. 물라가 잘리면 안되니까요. 줄이는 양을 이렇게 표시해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줄이는 양만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진동을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좀 이게 좀 많이 쳐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1cm 정도만. 1cm? 그대로 잘라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상이죠 지금이. 이게. 빼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라가 몸판보다 크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싹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몸판에 비해서. 그러니까. 밑에는 똑같이, 이거, 2로 올라가면서는 한5미리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밑에는 박을 거니까 똑같이. 그래서 아무 일도 똑같이 잘라 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암홀에 원단을 붙여줬어요 솜에 닿으면 이렇게 표현하니 좀 꺾어들게 되라고 그리고 안에다가 암홀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늘어나지 마라고 솜에 잘 달리게끔 이거 했으면은 자, 암홀이 얼마나 암홀 한번 봐봐요 사이즈가 암홀 사이즈가 시저 포함해서 11인치 반이네요. 11인치 반이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제, 반코트가 밤코트가, 그래도 코트인데, 여기 안에다가 양복을 안 입고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10일 반이면은 정상입니다. 이제, 이건 그렇게 놓고, 이제 먼저 왁기 받고할 거고요.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해야 되는데, 소매를 지금 얼마나 줄이냐면은 1인치 1인치 4분의 1이네요 1인치 4분의 1 위에서 쳐야 되겠죠 이. 그냥 여기 터야 되잖아요 지금 재단을 하려면 쭉 터서 소매부리도 보면은 몇 인치입니까 소매부리가 6인치입니다 그 뭐야 뭐 다른 옷을 안 입고 입으면 은좀큰 편이에요 이제 쭉 뜯겠습니다. 뜯어가지고, 일단은,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공이 안 나갈 때는, 뻣뻣해갖고, 풀칠이 돼가지고, 잘안 나가잖아요. 면도날로 싹, 백을 긁어내고 나서, 철을 칠해줍니다. 철을 칠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나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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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큰걸 찔러주고, 여기도 큰걸 찔러주고, 여기도, 이대로 그림면 그래서 잘라서 나가면 1 2, 3을 이렇 나가는 거잖아요. 이대로만 이제 잘라주나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매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고, 똑같이 놓고 잘라버리면 되겠죠. 소매번 맞춰주고요. 똑같이. 이 소매의 암홀만 맞추면 됩니다. 우라는 우라를 양 다르지 않네요. 우라를 똑같이 놓고, 판에 맞춰서 잘라내면 되겠죠 내가 안에 시접을 봐야죠 이쪽에 이쪽에 접어진 양 여유양 양을 봐야 되고 여기 똑같이 잘라오면 됩니다 똑같이 잘려면 약간 반일 정도 크게 우라가 커서 손에 넣었거든요 오라가 적으면 나중에 안에서 땡기면, 오라가 땡기면은 머리 아픕니다. 일단 기장을 만들고요. 그장 소매를 뜯어내고 여기 너무 모습 너무 뿌려진 것 같은데 원래 방법이 없는데, 이거 일단 이 선에서 문제 잘라 내고요. 아닌데? 여기를 쳐낼 거예요. 쳐낼 건데, 여기를 먼저, 이 앞판 있잖아요, 앞판. 앞판을 먼저 잘라줍니다. 제기 전에. 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손 대면 안됩니다. 여기는 손 안되고 쭉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긴 기는 음. 6인치 쳐주, 쳐주겠습니다. 4분 정도 네. 가면서 일자로 쭉 위에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매가 앞머리 11 반이 있잖아요. 일단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한게 재보겠습니다. 앞머리 11 반이 데 얼마나 앞판에 팍하되는가 1일 반이면 22, 23이죠. 거의 맞아버립니다. 소매가. 소매산에 뭐 파카링을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만 천해줍니다 일단 이게 맞는가 봐야 되겠지, 양쪽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서 음 맞군요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양복도 양복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